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시속 50 60 마이크 테스트 시속 60 시속 70 70 80 80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 음악소리는 지금 잘 안들립니다 소리를 높이면잘 들릴 것 같은데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 이게 소리를 키우면 녹음되는 음향도 같이 올라가나? 소리를 키웠습니다.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아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우 소리 너무 크네 다시 줄이 오늘 바람이 좀 부는데 마이크 게인을 낮음으로 해놨는데 음성 녹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궁금해서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잘난 n <웃음> 해 o 의 non, 고 자기 n 만고 n 언제 지 o 지 몰라 이거 o n non, non, 가 o n n 는 n non, non, non, non, non, non, non, 서로의 생각이나 o n n 에 n non, non, non, non, non, n o 해 non, non, non, 가 o n n o 아 맞다 이게 영상이 앞에 아직 카메라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안 떼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p c 에서는안 봤지만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별로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붙여놨고 그 하늘이 흰색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밝기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거 검사 테스트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본값으로 세팅하고 촬영을 한번 해보니까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저기 하늘 맨 멀리 있는 부분 약간 가운데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흰색으로 나와서 어, 촬영하는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옵션에서 밝기를 좀 줄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밤이랑 낮이랑 찍어보고 밤에 상관없으면 이 세팅으로 계속하고 아니면 저거 낮에는 하나 낮추거나 두개 낮추고 저녁에는 다시 또 원상복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잘 저는 몰라서 제가 바꿀 수 있는 설정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찍는 화질은 4K는 너무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서 4K는 아니고 4K 아래거였는데 뭐였더라? 어쨌든 FPS 6 0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이씨. 노래랑 이런 거다 꺼져버렸네 아 아직 이거 버튼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노래 노래가 인터컴 실패 인터컴 실패? 어 오케이 근데 이게 충전 저 뭐냐? 충전 단자가 저는 그 혹시 자석식 케이블을 아시나요? 그 꼭다리 꼽는 부분만 자석으로 돼 있어서 딱 핸드폰이나 이런 데 꽂아두면은 자석 그 꼭다리 부분은 붙어있고, 그 자석처럼 뗐다. 꼈다 할수 있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거를 그거를 여기 1 0시 에보에다 꽂아 놓으니까 저 방수 버튼이 좀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뺐다 꼈다 해야 될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아, 저는 이거 십시예보가 이게 화면에 걸리는 게 싫어서 최대한 이제 쉴드 쪽으로 저거를 좀 카메라를 빼놨는데 그래도 여기 헬멧이 보이네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 뭐지? 이.. 헬멧에 끼는 거 이거 뭐지? 브라켓 말고 하여튼 그거를 붙이는 걸로 붙이는 걸로 바꿔가지고 좀더 앞쪽에 달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헬멧 보이는 거 감안하고 써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 두 번째 쓰고 나온 건데 불편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이거 쓰기 전에는 블루투스 하나랑 카메라 세나 프리즘 투브를 사용을 했는데 아이고 세나 프리즘 투브는 딱 충전하면 깜빡깜빡하는 색깔이 바로 보여가지고 충전 중인 걸 알겠는데 얘는 그 충전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불빛이 여기 조그 다이얼인가 이거 돌리는 거 그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충전 단자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시거잭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충전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충전선이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물론 보통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보면서 색깔을 보면서 충전중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거 판단이 안되네요 뭐 음성으로라도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좀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중간에 가, 이거 뭐야 충전하라고 운행 중에 충전하면서 하라고 시거잭 케이블도 나오는데 빠지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만약 업데이트가 되는 거면 음성으로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세나 관계자 여러분 차징인지 차징이 끝났는지 지금은 케이블이 달려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자석이라서 조금 삐뚤어지면 또 충전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중간에 배터리 없다 그러면 충전선 빠진 거겠죠 네. 제가 진짜 영상을 가끔 올려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도로 주행 영상 올리면 나오는 모든 차들의 번호판을 다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건가요? <웃음> 혹시 그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모자이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뭐 이게 신고하고 그런 게 아니면 모자이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